백령이라고 다 똑같은 백령이 아니거든요. 내가 이렇다니까 내가 이래서 백령이든 남령이든 소화대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움직이지 마세요. 조금도 안 아픕니다. 잘 넘기는데? 어 뭐야? 얘왜 이래? 보비가 드디어 자유롭게 됐네. 다른 의미 여기서 꽤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? 아웃노우 oh, no. 서로 죽여라 응? 어? 응? 어? 아 뭐야 음성 녹음 저거였어? 여기는 분명히 여긴 침입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 깜짝이야 어? 뭐야 이거 핵이니? 아니 어그거 자식고왜안 돌아가요? 돌아가야지 지금? 아 정말 싫다 진짜 <웃음> 아뇨 니 그냥 다 받아요 저도 그냥 포기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지추하라고주고 <웃음> 아리안들 채찍? 그거 물건 맞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뿐이야 그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뿐이야 그거 제가 괜히 그거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증했다고 인증했다고 <웃음> 골수 망자가 인정한 채찍 순수 1회권이 얼마나 좋냐고요? 순수를할수 있습니다. 먹방이요? 나한테 뭘 먹이려고? 아 싫습니다. 보나만 어제 눈에 선한데 싫어요.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. 아니, 에스에 10만 포인트 가지고 다른 게임 해달라고 하는 거는 뭐 많았어요. 항아리가 있잖아. 아, 그래. 다음 주는 쉬니까 오늘은 좀 열심히 하자. 근데 힘이 진짜 안 들어간다. 한번 아프니까 내게마 아시죠? 밤에 계속 계속 식은땀 흘리면서 아파하다가 힘이 쫙 빠지는. 게 느낌이라서 백신 이야아 예약? 예약해야 되는데 해야지 아 뭐야 오늘이 마감일이에요? 아 진짜? 나는 아마 한 다음 주때 예약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제한이 있어? 아나 몰랐네 그럼 이거 하고 저거 좀 살펴봐야겠다 내가 너무 여유로웠나? 급박한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신호등 건널 때도 조금 안 남았을 때막 끼잖아요 근데 나는 걸어가요 그냥 다음 게 있으니까 방송 안꼈으면은아 그러게요 나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나 지금 한 거예요 <웃음> 아난 몰랐어 진짜로 아나 예약 끝났어? <웃음> 아 진짜? 예약 끝났어? 아 그래, 아니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은 백신 맞으면 이틀은 알아눕는다고요? 건강한 사람은 더 알아눕는다고? 아 그럼 나는 건강하진 않으니까 알아눕진 않겠네 뭔 소리지? 그러지 않나? 아니 나는 평상시 아파요 그냥 <웃음> 아니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다고 나는 항상 아팠는데 <웃음> 아 진짜 소화 하기 싫다 진짜 소환하기 싫다 진짜 얼굴 볼 때마다 좀 정상적인 험마를 하고 오라고 아니면 투구로 가리던가 아니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백령이라고 다 똑같은 백령이 아니거든요 님들 가만히 보면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백령이면은 길을 막아버려요 나와 같은 생각입니까? 길 막으면 때릴 수 있는 건암령밖에 없단 말이야 나랑 적대적인 관계로 그래서 보통 암령 위주로 소환한 이과 그거예요 때리려고 내가 <웃음> 너이 자식 <웃음> 와나 분명히 100명 소하지 않았어? 내가 이렇다니까 내가 이래서 백0명이든암령이든 소화되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<웃음> 내가 말했지 내가 왜암령만소하는지 <웃음> 어차피 다 죽어 I want to die 어차피 다 죽어요 <웃음> 오야, 이러면, 이건. 뭐야 아이디까지 똑같이 했네 아 머리가 아프네요 내 코스프레하고 이상한 짓 하러 가는 건 아니지? 아좀 불안하다 아니야 내 피부가 더 까무잡잡해요 저는 보통 구리빛 피부 쪽을 좀더 선호하기 때문에 아 저쪽이 키가 더 커요? 아 진짜? 내가 작아 더? 아 그럴 리가 없는데 <웃음> 뭘왜지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 눈부셔 색깔 때문에 아눈 아프다야. 이봐 저리 비기야안 나오. 나올 거야. 도망가지 마. 맞서 싸워. 아 이제 싫어? 와 있네, 있었네. 야이. 로바토로 마누스님 여러 명 내려갑니다. 야너 시면이지? 내복이 <웃음> 있는 것 같군. 조심하는 게 좋겠어. 시면 또 너냐? 시면 또 너야? 똑똑한 엉덩아. 아씨, 그렇게 아프네. 부인는 <웃음> 오늘 안 잡았어요. 하지만 곧 잡을 예정. 뜨지 않을 거야. 내 생각엔 좀 자극적인 것 같군. 안 그래? 아. 약한 망전 필요 없다. 모르면 죽어야지. 당연하게도 맞고 있어. 아. 아. 아저씨 좀 갑시다 이제. 아좀 갑시다. 여기서 뭐하는 거야. 아좀 갑시다 이제. 4인 이상 집합근지요? 4인이 아니잖아. 사람이 아니잖아. 애초에. 괜찮아 사람 아니야 의심의 여지가 <웃음> 없어 <웃음> 움직이지 마세요 조금도 안 아픕니다 음 당연하게도 백 명은 없고요 백 명은 서안서안 했나 내가 내내내 내, 내 방에 망자 망자다.